이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이 미국에서 참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옐로스톤 예, 그 국립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이,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그 국립공원 안에 관광지가 있어서 그 안에 보면은 약간 그 온천수들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온천이 오랫동안 흘러내린 뭐 이렇게. 그런 지형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가 땅도 좀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무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길 같은 걸딱 만들어 놨어요 그 넓은 지대 그래서 그 길만 따라서 이렇게 딱 구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한국 사람 커플인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그 산책로를 벗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온천수 물웅덩기, 정말 깊이를 알수 없는 그 까마득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졸졸졸졸 온천수가 흐르는 곳도 있거든요. 뜨거운 물이 죠 그런데 그 졸졸졸 온천수가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심지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본인들의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개들을 그 온천 물에다가 씻기는 장면이 누군가가 찍은 거예요. 카리사 크롤이라는 사람이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 그룹에 옐로스턴 국립공원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사람만 한 6만 명. 이 옐로스턴 국립공원 페이스북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린 거죠. 그런데 동영상을 들어보면 한국말이 들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지난 14일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고요. 옐로스톤 공원 내에 어 파이어홀 레이크라는 곳인데 이 주변 온천수에서 이제 개를 두 마리를 막 이렇게 씻기는 장면이 모르겠어요. 개들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들도 온천수에 이렇게 하면 피부가 털이 좋아질 거야. 뭐 그런 의미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동물에게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뜨거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서 그 산책로를 벗어나 가지고 들어가서 사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옐로스톤에서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이 남성은 거기 철포도 안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개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어이 동영상을 찍은 카리사 크러리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랬냐면이문제 온천수는 밖으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파이어홀 레이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온천은 끓지는 않지만 아주 뜨거운 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파이어홀 레이크 드라이브는 한 3마일 구간의 산책로로 여러 개의 온천과 간헐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산책로를 벗어나 온천수에 접근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당국은 사람의 몸무게로 인해서 주변 흙 지반이 온천수로 무너져 들어갈 수 있어서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않았... 단지 공원 당국은 이 동영상을 봤지만 이들을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에 이동영상이 올라가자 페이스북 그룹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들을 찾아내서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지금까지 공원 내 온천수에 들어갔다가 화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20명 이상이다. 그래서 특히 반려동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산책로나 하이킹 트레일, 온천 지역 등에 접근이 금지되니까 여기를 준수해달라, 이를 준수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도 안 되는데 반려동물까지.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 학대하는 거 굉장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싫어하죠. 이거는 전국, 전 세계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반려동물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